야밤에 시식가겠네 <웃음> 훈제우리 볶음밥 네. 훈제요 훈, 훈제하고 훈 계란하고 이렇게 섞어서 볶음밥 하루 한끼 볶음밥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해가지고 <웃음> 계란 이렇게 두개 깨 놨어요 그리고 훈제는 좀 잘게 썰어야 되니까 자취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음. 현재 이거 사온 건가? 응 포장돼 있어 포장돼 있는 거 응. 오늘 현재 지금 밤 11시가 다 돼가는데 야식 내가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썩을러썩을러 응. 썩을러 뭐였어? 야식 그냥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아유. 썩을까봐 먹는 거예요 <웃음> 이거 어? 식음유 들고요 불이 올라오면은 여기다 야 이거, 이거 청양고추 다져 놓은 거고요 파프리카 빨간 거 또 노란 거 영양가 있으라고 비타민 소금을 조금 넣어서 소금은 입맛에 맞게 넣으면 되겠어 응 음, 넣어줘야지 그렇지 소금은 기다 두부요 두부 조금 이만큼을 내가 꼬 짰어요 물기 있으니까 그래서 계란을 같이 섞을 거예요 영양가 있으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새우 약불로 이렇게 해주세요 불약한불 해야 돼요. 이거는 서서히 오리, 오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넣고 끝난 거 같네 <웃음> 밥만 넣으면 끝요요이오요 양이 큰 사람은 밥을 많이 넣고 적은 사람은 조금 넣고 이것도 지금 오인분이넘리네요오스가 없나 봐? 응? 불이 꺼져버렸네. 응. 꺼진 건가? 응, 이게 다 됐어요, 이제. 다 됐고, 여기다가 깨소금 좀 넣고, 후추 좀 뿌려주고, 완성! 끝났네? 응. 맛을 한번 봐야지. 맛? 맛있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드시면, 음, 응, 맛있다. 채첩을 좀 뿌려 먹어야지. 채첩 어. 너무 많이 뿌렸나? 뭐 <웃음> <웃음> <웃음> <왜> 많이 뿌려. <뿌리. 웃음> 괜찮나? 응. 얼굴을 그릴 걸 그랬네. 네 얼굴을? 음. 이뻐? 음. 야밤에 시집 가겠네. <웃음> <웃음> 보상당하겠는데? 야밤 야, 시실까 음. 어디서 또 그런 말을 배웠냐? 내가 너 맛있게 먹으라고 이엠배와딸기까지다 해주고, 아이고 진짜, 응? 어? 밥다 먹고 딸기를딱 디저트로 먹는 거야. 음. 음. 훈제 계란밥, 훈제 계란 볶음밥. 음. 이제 훈제 계란 볶음밥을 해봤어요. 간단한 거, 자취생도 그냥 식게 먹을 수 있는 걸 해봤네요.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웃음> 또 봐요! <웃음>